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야, 야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게 그나마 격려야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니네네 구독 누르는 거그 정도일 뿐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불안해 지금 나 700개 썼거든 750개 썼거든 아, 와. 와 황금 야 황금 깃발인데 아, 황금깃발이 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내가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황금깃발만 따라 있잖아. 네. 아, 지 이렇게 해서 나가도 하면 되네. 아이야, 0 0개 남기고 뽑힐 때, 가요. 원, 두, 쓰리, 마이 아. 하비님, 이쯤되면 짜네요. 날 동정해줘. 자존심 같아서 날 동정하지 마할 텐데. 날 동정해줘. 간다. 아, 씨, 알비다. 에? 와, 80명 돌파.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. 씨. 야, 너네들이 그거라도 해줘야 내가 미루고 어디지 않겠냐. 아. 한개시 쳐줘야 할게요. 와, 진짜 폭풍루피는 상상도 못 했다, 씨. 와. 어. 하나 준다고? 폭풍루피 하나 준다고 금기빨을 간다고? 이건 아니지 않냐? 오오 공격수 로우 하나 와라 로우 80 로우 80자오 이거 금기빨 느낌이죠 네 금기빨 느낌 자 키드 키드 로우 카이도이 하나 나옵니다 왼손으로 누를게요 예전 왼손으로 나왔어요 내가 옵카 두개 뽑았거든 왼손으로 누를게요. 자, 방어 방어! 수비 수비! 아... 백키드... 다이송! 어! 백키드 다이송! <목소리> 화장실한번 갔다올까? 아니야 내가, 내가 화장실을 갔다올게 화장실을 갔다오면 혹시 모르잖아 시간을 볼게 여기가 등깃발이에요 자자 제가 너 초팔 뒷공무이가좀 귀엽잖아 그래도 뭔가 나올 것같아자 나올 것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얘들아 인생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? 자자자 자, 자. 한 개씩 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곱씹으면서 갈 거예요 지구에서 아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 천천 천히자 치즈볼 방업구요 자 천천히 자.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원래 하병한테 수비 수비 파잘 뜨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도 천천히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. 아, 없네. 아, 네일리. 아, 네일리. 아 진짜 공격수 네 로우다. 아, 레일리 역시... 아, 레일리 육성인데... 아, 사실... 천천히 한개 더... 제 번... 세 아이씨. 와 이야 나왔다 와 나왔다 와 나왔다 나왔어 와아진씨 안나올 줄 알고 엄청 걱정했거든 이야 아아 고마워요 아여 고맙습니다 아, 나왔다, 아이씨 나왔다 와 진짜 고려온다 비타민C 1때문이야와와 나 눈치 없네 너 죽었다 너 진짜 와와 와, 진짜 고래온다 비타민 h 0 진짜 유재석씨 유재석씨 감사합니다 와그 받았네 진짜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진짜 와야와 와 누가 나한테 200개 에서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나왔어 와 미쳤다 농기운 받아갑니다 그리고 윤금미 윤금미 어딨어 합비차단 행운의 아이콘 윤금미 윤금미 때문이다 이게 다와와 와. 진짜 대박이다 짜릿하다 저희 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기운과 이 느낌과 이런것도 아직까지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, 카이도, 카이도, 드래곤, 카이도, 최강생물, 카이도, 렛츠고! 자, 하나씩 곱씹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. 자, 아, 공격수, 로우나 하나 더 남아요. 오케이, 로우 하나 더 났어요. 자, 여러분! 이걸 하면서, 오늘 1500개를, 1550개를 쓰면서 일단은 키드 100 잡았고요. 로우도 이제 9 0가지 잡힌 거예요. 85만입니다. 아까 기어 코스일때 떴어요 스네이크맨일 때 뜨지 않았어요 파이 가자 저저 미스 웬스데이 로브루치 좋나요? 천천히 우리 젠프리 천천히 원바 제작자 원바 제작자로 형해동 하나 어야지형 고마워 나형 망한 거 뽑고 11번 가기 했는데 원투 용카 뽑았어 개꿀 축하해 그래서 나한 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. 자, 여러분들,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결국 저는 몽카이도 하나를 뽑았는데, 이게 뽑기로 서클레파했다 다음 거 기다려야겠다. 응. 뭔가 스킬의 이펙트에 비해서 너무 망한 게 아닌가 싶어요. 딜안 좋아요.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기대를 해서 약간 좀 실망감이 있는데, 직접 써보니까 이게 오성이잖아. 오성의 스킬 레벨 인데원 카트 녹네, 살살 녹네. 자, 여러분들,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알고 계시죠? 네. 자, 다음 캐릭터로 준비할 것은 사왕 검수 준비하고, 저... 아니야, 2000개 정도 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안녕!